you oh. Move! Yeah. 만나 네. 토원 형제 분상어요그 주를 모르 시지 내 나라로 모셔 드려. Oh 네, 그, 그 때, 그 나라 왔을죠. 아, 아, 고, 뭐? 때장, 한량, 은축. 기름이, 당분, 기고, 아, 기다라, 수단, 은경, 모두다, 죽, 거우라, 아, 려서 자청, 오. 올리거랑 공이 없이 큰술 먹기, 재명이 당찬 기요. 내 칼을 어이 마우 응. 아이고 장군님, 초행문 수가 없다가 초풍할까 조소 마우니. 응. 관문은 가까이 서지 마옵도서니 응. 네 날과 유정 다하면서 어찌 가까이 못서게 하느냐. 장군님은 유정 아무나 청룡도는 무정지물이니 고이르르 배가 울려. 황공이 똥, 고, 이, 오, 다, 바, 시, 대, 내가 감를 향한다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그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용렬한 관모는 초조를 도로 놓아 싸우니 의을 시행하옵소서공명이나려와 손을 잡고 해나거든 초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랬으니 그 일을 야유 세인이 노래하되 아! 제가 올려 붙여 종치. 숨님 n h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